소아 쏘아, 안녕하세요 소아입니다 먼저 이 영상을 통해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께 대소개를 하자면 회사 후에 자기개발 브이로그를 담고 있는 소아이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새여사 새벽을 여는 사람들이라는 새벽 기상 모임장이기도 합니다 4월 달에 새여사 3기 모집하니깐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가 주제인이 만큼 맥주를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실 맥주는 짠 클라우드 생맥주예요 이 맛이지 자 그럼 맥주도 준비됐으니까 정말 오랜만에 맥주를 마시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0대 30대들이 공감되는 얘기는 뭘까 고민을 하던 와중에 제 눈에 딱 들어온 인터넷 기사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기사냐면 올해 결혼 건수가 거의 반세기만에 가장 크게 줄었고 역 최소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어려웠던 취업난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상황을 만들기에 어려웠고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갔던 일자리에서도 밀려나가고 나아가서 최근의 집값의 폭등은 우리가 인간 생활의 3대 요소라고 할수 있는 의식주 중에 주거를 마련하는 게 저희 세대는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을 생각할 결을조차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나는 어떨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 공감은 하지만 저도 제가 자라온 환경처럼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고 많은 사랑을 저의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어려운 상황드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고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사람들은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지 한번 물어보고 또 저도 저의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이성을 보는 눈이 퇴사 전과 후가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이성을 보는 기준은 아이 사람이라면 내가 한번 미래까지 함께 해볼 수 있겠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의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먼저 퇴사 전에는 그러니까 제가 회사를 다닐 때는 안정적인 직장 소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했고 겉으로 보여지는 게좀 중요했어요 고급 레스토랑에 가도 이게 뭔지 막다 알고 대학교 때 해보지 못한 거에 대한 욕망이었던 것 같아요 여자든 남자든 비싼 걸잘 알고 뭐 비싼 것도 많이 먹어보고 그런 문화를 잘 아는 사람들이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멋있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퇴사 후에는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첫 번째로 많이 바뀌게 된 계기는 회사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보면서 제 기준에서는 나름대로 대학교 때 해보지 못한 것들을 해봤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는 큰 감흥이 없다. 왜냐면 해 봤는데 이걸로도 내가 행복하진 않더라. 나한테 이런 것들은 크게 기분을 좌우하거나 뭐 내적인 어떤 충만함을 느끼지 못했구나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회사 후에 다양한 경험도 해보고 또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있고 회사 안이 아닌 또 다른 세상을 보니까 어찌 보면은 조금 더 넓은 세상을 보다 보니까 물론 이성의 안정적인 직장 안볼수 없겠죠 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깡! 이에요.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앞으로도 둘이서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거를 과연 헤쳐나갈 수 있는 깡이 있느냐 아니면 회피해버리는 성향이냐 이게 저한테 굉장히 어느 순간 중요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그게 더 중요하게 느껴지나 봐요 저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좀 헤쳐나가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지 무기력해지거나 너무 우울해지거나 회피하거나 이런 성향이 싫어요 <웃음> 제 스스로 그렇게 되는 걸 너무 안 좋아해가지고 이제 저와 비슷한 그런 깡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최우선이 된것 같고 여기에 더불어서 저랑 개그코드가 맞는 사람이라면 평생 이 사람하고 정말 행복하게 살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사 다니면서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가도 이게 좋은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이랑 먹었다면 그게 뭐든 간에 너무 행복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퇴사 전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제 내면의 행복 모든 저의 선택 기준은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게 메인이 되었어요 저는 결혼에 있어서 이런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과연 30대 초반의 남자들은 어떤 것들을 볼까? 저 30대 초반의 남자인 친구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어떤 여자를 만나고 싶어 할까? 이런 게 저는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웃음> 이번 영상을 계기로 제 주위에 회사원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자 두명 남자 두명 이렇게 물어봤고요. 여기서 친구들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저는 이 영상이 남녀 화합의 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웃음> 막연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어쨌튼 한번 인터뷰한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성과 가치관 이라고 했어요. 뻔한 얘기 같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물어봤는데 평생 내 옆에 같이 여생을 함께 할 사람 그리고 단점이 있다면 감당해낼 수 있는 수준의 단점 마지막으로 싫은 게 없는 건 아니지만 좋은 게더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아니 결혼은 현실인데 그럼 현실적으로는 어느 정도 인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냐 라고 물어봤는데 자신과 비슷하거나 좀더 나은 처우를 받는 사람. 이 정도면 현실적으로 능력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기준이 딱딱딱 있다기 보다는 오랫동안 사람을 보고 어, 만나는 스타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외모. <웃음> 외모를 어, 말했습니다. 너가 생각하는 그 기준은 어느 정도냐 이러니까 저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짜증 나가지고 저는 네가 생각하는 기준보다 한참이다 이러고 혼내줬어요 <웃음> 성격으로 넘어가면 은 너무 예민한 성격은 어렵다 그리고 의존적이지 않고 자기 생활을 가진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잡을 갖는다거나 아니면은 자기 개발하는 사람이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어땠으면 좋겠냐 라고 물어봤어요 사실 뭐 여자나 남자나 마찬가지겠지만 밥벌이 자체는 고고익선이면 좋다 하지만 그건 남자의 능력에 따라 다른 것 같다 만약에 내가 연봉 1억 이상을 받았다면 내 여자는 월 200만 원 이하를 벌어도 아니면 정말 자기가 그냥 할 일만 있어도 자기는 책임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 어차피 내가 돈을 벌면 되니까 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 여자친구도 그렇고 남자친구도 그렇고 알콩달콩 잘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성관이고 결혼관이었어요. 첫 번째로는 이 사람 가치관이 나와 비슷한가 입니다 살아가는데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는 게 바로 이 가치관이 나와 비슷한가를 보는 기준이래요 같이 인생을 살아갈 동반자라면 비슷해야 비슷한 것을 추구하고 또 공동의 목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함께 살아가야 될 이유가 계속해서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어, 두 번째도 굉장히 현실적인 이유인데 바로 가족 분위기입니다 결혼하고 나면 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주변 얘기도 다들 그렇고 어떤 분위기에서 자랐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따라서 기존의 삶이 체화되어 있고 또 자기가 자란 그 집안의 분위기와 그 가족의 분위기대로 삶을 꾸려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 분위기가 서로 다르면 쌓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가족은 굉장히 가족끼리 모이는 가족 중심적인 분위기에서 자라는 친구와 그렇다기보다는 약간 각자의 생활을 존중해주는 그런 가족의 분위기가 만나면 이쪽에서는 모이자고 할때 이쪽에서는 뭔가 그런 게 불편할 수도 있고 또 이쪽에서는 반대로 왜 가족끼리 이렇게 교류하지 않을까 이런 선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족 분위기가 비슷한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현실적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경제력 이라는 건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자신의 기준에 맞는 조건을 분명히 알고는 있어야 된다 라는 조언을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독립적인 사람 이 사람이 의존적인지 의존적이지 않은지 에 대해서 좀 봤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많은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나레이션으로 전달 드릴게요. 과거엔 직업을 주로 본것 같다. 물론 그 당시에도 좋은 사람을 만나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업이 좀 탄탄한 사람이었으면 경제적으로 문제가 덜할 거고 그런 스트레스가 좀 적어서 더 행복한 일들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 나와 같은 공채 경험이 있는 회사원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 그러면 서로에 대해 좀더 이해하고 비슷한 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회사 생활 또는 사회 생활에 대해 좀더 이해해 줄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맞춰나갈 수도 있고 변화될 수 있다는 생각에 성격이 잘 맞아야 한다거나 가치관, 미래 방향성 그런 내면적인 것은 사실 후순위로 두었던 것 같다. 현재 내 생각은 과거와 크게 다른 점은 없지만. 우선순위가 바뀐 것 같아. 내면적인 부분이 우선순위가 되었어. 지금까지 연애가 짧고 길고 또 적지 않은 상대를 만나오면서 나만의 기준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 지금 말하는 것이 얼마 뒤에 생각과 동일하다고 말못 하는 것도 사실 누구를 만나도 남만 나던 간에 계속 바뀌는 것 같아. 다만 현재로서 명확한 건 내면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 직업의 다양성을 이해한다는 것, 가치관이나 성격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 그리고 상대와 결혼 생활을 상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직업적인 면으로는 사실 백수만 아니면 상관없을 것 같다. 프리랜서도 엄연히 직업이라고 생각해.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고 새로운 시도를 꾸준히 해야 하는 사람이기에 여느 직장인들보다 대단하다고 보는 편이야. 30대가 되면 하기보다는 결혼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그런 때가 다가옴을 느끼게 되면서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은 내 생각을 헤아려주거나 또는 이해해주거나 잘 들어주기만 이라도 하는 사람이면 좋겠어 이렇게 뭔가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느낀 건 여자나 남자나 누구에게 의존한다거나 바라기보다는 우리의 행복이 중요하고 미래를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찾는구나. 이 코드가 맞는 사람을 찾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어느 한쪽이 한쪽에 의지한다거나 아니면 어느 한쪽만 책임을 지려는 게 아니라 서로가 의지하고 힘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내는 거. 남자든 여자든 우리가 원하는 배우자든 그런 사람이라는 거를 이번 계기를 통해서 깊이 공감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 지인들은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불특정 다수를 대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세대의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영상이 되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에 미라클 모닝 브이로그로 또 만나요. 안녕!